오늘은 이제는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양식집에 가면 포크와 나이프가 있죠. 포크와 나이프 갖고 뭐 하십니까? 그냥 먹기만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공수처법은 정말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는 무서부리의 권력을 갖고 있는 먹기만 하면 되는 법이라고 그런 거로 표현되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수처법이 2019년 12월 30일 자유한국당 전원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이날 오후 본회를 열면서 4 플러스 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붙인 결과 정말 이런 결과가 났다는 얘기죠. 한국당은 공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지만 그것마저도 그 투표에서 부결, 거절 당하고 민주당 범역과 수전에 밀려 부결됐습니다. 이후 한국당은 본회장을 빠져나간 후에 전자투표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해서 공수법표이 표결이 됐죠. 자, 오늘,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기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기인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기자가 속일 기자입니다 그리고 기인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지 말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리드 전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하여야 지혜련자가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됐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자유교에 빠지는 자가 되고 헛것이 되고 누구든 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자기 기인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단한 한 분이 계셨죠. 금태섭 의원입니다. 그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인데 거기서 기권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저 사람 축당시켜버리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 기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할 수있었지만 종차 의원 같은 것도 반대했다가 공천위원장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자기 자 기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속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검사 출신인 사람은 정말 이게 뭐냐면 공수처법이 안 좋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반대는 못하겠고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기권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댓글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공천해 주지 말아라. 저 절대 공천이지 마라. 저 사람 출당시켜라. 그리고 당론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요 징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콩가루 정당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금태섭 의원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 의도에 안 맞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기권한 것 뿐이에요. 근데 댓글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반 발의한 공수첩 반발 발의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8년도 참의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갖다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해 그 12월달 1998년 12월달 새정치국민회의 고위공직자 조사처를 갖다가 설치를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포함된 부패방지법에서 발의했는데 어떻게요? 검찰의 반발로 그게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부패방지법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고위공직자 어, 조사처를 제외한 부패방지법이 2001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 3년 후에 부패방지법만 어떻게 해요? 공직, 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제외한 부패방지법만 통과됐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상설 특감과 특별 감찰관제를 갖다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기 많았습니다. 2016년도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100억 대 수입료. 91억이 되는데 수입료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세금도 별로 안 내고. 부동산 검사가 됐습니다. 이 홍만표 검사장이 누굽니까. 노태우 전두환을 다 잡아넣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그 주위에 있는 그 김현철이도 잡아드렸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잡아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100억 대수익료를 갖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넥슨 주식 증여받은 진경준 검사장. 이 사람 검사장 대모 다 파멸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벤츠스 검사들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공직기강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2016년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 7월에 노희찬 의원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범죄 행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들자. 왜냐면 법원이 왜냐면 검사들이 너무 죄를 많이 치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독립기원을 만들자고 7월에 노희찬 의원이 공수처 법을 갖다가 설치를 발안 저, 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19대 대선에서 뭐냐면 홍준표 대표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자체가 모두다가 아,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데면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옛날에 그저 저런 얘기했죠. 이회창 대표가 공수처법을 발의했다고 그래갖고 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이회창 대표가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면서 고소를 해버렸죠. 나 그런 적 없다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게 공수처법안 발의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진경준 검사장 징역 4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2018년 9월 12일인데요. 이 사람 뭐냐면, 어, 그저 넥슨서부터 그 받았죠. 비상장 주식을 갖다 받았는데, 그게 차액이 뭐냐면 125억, 126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 무죄가 나오고, 대한항공에 관련돼서 내사사건을 갖다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자기 처남한테 147원어치 일감을 주는 걸로 했던데 이것이 죄가 돼갖고, 그래갖고, 지년 4년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만표 검사, 검사장이죠. 특수통 검사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저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까지 잡아들였던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91억 원어치를 갖다가 수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예요 부동산 재벌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속됐죠. 홍만표 검사장이 이 굴곡진 삶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성한 사건 수임으로 부동산 재벌로 탈바꿈했지만 결국 탈세 등으로 후배들에 의해서 구속되는 처지가 됐던 것들. 이런 거로 인해서 뭐냐면 뭐예요 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겠나가 생긴 겁니다. 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겠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막,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임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밝은 표정의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 이렇게 청산하고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의 논리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위한 외부 견제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를 언급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한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어, 이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윤총장은 검찰의 본질과 원리 원칙에 충실하게 맡은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자, 전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냥 윤석열 총장한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했습니까 엄정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조국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래갖고 나온 게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산시장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갖다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갖고 뭐냐면 조길일과 수사 넉달 만에 어떻게요? 삼일을 조국을 불구속 기소를 시작했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불구속이 저저공저 아, 영장 기각이 된 바람에 어떤 게, 왜냐면 하 조국, 저, 이 윤석열 청장도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기소 기소했던 이유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온 사람이 뭐냐면 자, 어,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그 다음에 사모 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혐의로 조 전, 조 전장, 장관을 불기소 기소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학금 부정 비리 수수 수순 그러니까 조민 딸 조민이 받은 그 200만 매달 받았던 그, 그 장학금이 이건 뇌물 수수가 될수 있다라고 그런 그렇게 해서 아마 기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공사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수처 법안을 발의 했는데 4월달에 그누가요 공수처 법안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다음에 윤수와 정의당 대변, 그 다음에 백결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난 다음에 그 며칠 후에 권일의 바른미래당 그 의원이 수정안을 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4 플러스 1으로 인해서 윤수와 정의당 그, 대, 그 원내대표가 152인을 갖다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의를 했죠. 근데 그거 전에 뭐냐면 권위 안이 그 새로운 저 새로운 새로운 당인가그 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을 했지만 새로운 안을 만들었지만 부결이 되고 윤석아가 이기한 정의당 윤석아 원내대표가 발의한 그 안이 포 플러스 1이 됐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에 낸 사람 은 어떨까? 백혜련이라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람입니다. 전라도 장흥 사람이고요. 사법연수원 29기입니다. 옆에 있는 권은희는 33기입니다. 그러니까 4기 차입니다. 그런데 권은희하는 말이 바른 미래당에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당을 바꿨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한 게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수원의 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수, 저울지방검찰청 재직 시절 삼성물산 재벌과 비리 의혹, 국세청 비리 의혹 등을 파헤쳐서 MBC 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롤모델이 됐던 사람이 바로 백현이라는 사람입니다. 2011년 대구지방검찰청 어, 재직 시 당시 벤치검사 사건 등 검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된 중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아 검사직을 사직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런 비리들이 우리가 보면 검사들이 너무나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식고 감싸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자 여기 권은희 의원은 어떤 거니까요. 자 전남 대학 전남대 법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2004년도 변호사를 개업했고 1년 동안 있다가 2005년도에 뭐예요? 경찰서 특별 채용에 있었습니까? 여성 특별 채용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경찰 수사 과정이 됐습니다. 그니까 그 과장급으로 들어갔죠. 그래 갖고 용인경찰서, 서초경찰서, 수행경찰서 송파경찰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수서경찰서 수석강으로 근무할 때 뭐였었냐면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사건을 갖다가 하다가 청문회에 가서. 어그 얘기를 했죠.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가 위정됐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을 공천 받아서 저로다 광경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거죠. 자 그럼 백혜는 의원이 낸 것이 어떤 것까이 사람은 정식 이름은 뭐냐면 고위공직자 수사처입니다. 권인의 의원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가 되겠습니다. 발의 날짜는 1919년 4월 2 0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4일 후에 1919년 4월 30일 권위안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임명, 공수처장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 공, 추천위원회, 공수처 추천위원회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 그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해주면 그럼 어떻게요? 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권위니는뭘 했냐면 이추천위원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없다는 그런 그 제한 조항을 갖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수사권은 뭐냐면 수사권은 모든 고위 공무원들, 모든 공직 비리 같은 걸 포함해서 한다라고 얘기돼했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뭐 대통령, 국무총리, 뭐 청와대 3급 이상 쭉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모든 범죄서를 공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그 배우자와 직계 좀비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소권 어떻게 되냐. 기소권은 그 사람마다 이제 그, 그 기소할 수 있는 거죠. 수사는 다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만 이런 비리를 갖다 알고 검찰이 이런 거 갖다가 알면 곧바로 보내야 된다라고 된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기소권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다, 가체 기초 기 기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권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권위 안렇게됐습니다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야 돼서 거기서 기소를 결정한다. 그거는 뭐예요? 만 20세 이상의 무작위 추출로 위촉된 7내지 9명의 위원으로서 구성했던 그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소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수 있는 거니까 얘들 재동자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조직 규명은 검사 25명, 수사관 최대 30명까지 해서 권위이안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안을 갖다가 된거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그 전에 뭐냐면 법안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머지 수사는 모든 사람이 다될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배우자, 직계, 좀비석, 뭐 대통령, 배우자, 직계, 좀비석, 모든 게다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빨갛게 칸을 친 것처럼 거기에는 뭐예요 기소는 뭐안 됩니다. 기소는. 기소는 어떤 사람만 되냐? 대법원장, 대법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끝 이상 경찰 공무원. 그리고 대법원장 배우자 직계존비석, 대법관 배우자 직계존비석,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배우자 직계존비석만 어떻게 요 기소권을 갈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소할 수가 없다. 수사만 할 수가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생겼냐. 뭐냐면 입법행정사법인데 사법부만 통제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사법부라는 것은 뭐냐면 입법행정사법에서 그삼권분립에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 플러스 원 윤소하 의원이 우린 안에 있습니다. 이권위하는뭐 똑같습니다만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이권윤소하는 사람은 뭐냐면 정의당 원내대표니까 노희찬 의원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윤소하 의원이 저 원내대표를 대신 맡아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목포대 경영학과 다니다가 재적을 데모하다가 재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1985년 학원 안정법 제정 반대 시위. 그다음에 1987년 부천 선거문 사건 관련 수비자들을 보호하다가 두 번의 구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8대, 19대 총선에서 목포지역에서 정의당으로 해서 나왔지만 전부 다 낙선하고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4번으로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 권위안이 냈던 아니, 먼저 냈던 안이 부결이 되는데 2019년 12월 30일 날권위위회 30명이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수처장 임기는 2년 중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는 뭐냐면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4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야당 추천 4명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예요? 4 플러스 1이 뭡니까? 여당의 이중대들이 어떻게, 야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을 4명으로 늘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뭐냐면 공수처장, 공수처장, 차장, 그다음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3, 야당 추천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사위원회는 뭐냐면 검사, 검사를 갖다 뽑는 겁니다. 검사들. 그래서 그러면 검사 뽑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뽑기 때문에 야당 추천이 3명을 지어랐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4 플러스 1처럼 여당이 있는데 여당 이중대를 갖다 야당을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 3명을 집어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 임기는 뭐냐면 2년 무제한 연임 할수 있다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항상 어떻게 해요?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검증하고 난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걸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 우선권은 뭐냐면 자, 공수처장 중복수사 확인 시타 기관에서 2첩 입장.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일로 와.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사건 같은 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재수 부시장.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것이 그 다음에 그 우리들 병원 예를 들어서 그뭐 이건 요거는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과 관련이 됐으면 공수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부산 그 경제부시장 감찰 의혹 같은 것도 뭐예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기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냐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사권을 갖고 가다가, 유야무야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야, 이거 우리 그 저건데, 이거, 야, 없애버려, 없애버려. 그냥 무, 무마해, 무마해. 그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김기현 시장, 그, 그거, 그, 뭐야, 총장, 그 경찰 청장이그 수사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없애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소, 혐의 없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 기소권은 뭐예요? 공수처, 수사 후, 검찰이 기소한다. 그러니까 고, 공수처에서는 기소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게 부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결이 되리고4 플러스 1, 윤서열 의원이 주장한, 정의당이 주장한 이 안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 의1 5 5인이 했는데 일, 자 공수처장 임명은 7명 중 6명 이상이 참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 단임이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원회는 뭐냐면 어, 아까 얘기했듯이 법무부 장관, 행정처장, 대법원 변호사협 표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아까 똑같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무슨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대입 구성이 있고요. 공수차장이돼 있고 처장이위촉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야당 추천 2명, 야당, 여당 추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거 오른쪽과 이 권은이 아니고 틀린 게 뭐냐면 야당 추천 3명이 집어넣던 게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공수처 임기는 3년, 3차, 3년이고, 삼차 년세차를 연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우선권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타 기관이 하더라도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타 기관 고위공직자 범죄인지시 공수처에 통보된다. 무조건 통보된다. 24조 2항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타 기관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나 경찰 조사하고 있으면, 야, 그거 무조건 통보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사할 건지 기소할 건지 우리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보내라고 한다는 얘기죠. 수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공수처장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야, 이거 없던 걸 해. 그냥 무마시켜. 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재수 부지장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정무수석처럼 그런 식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공수처장이 그럴 수 있다고 라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기소권은 뭐예요?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자체 기소권을 부여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기소할 수 있다고 된 겁니다. 그리고 조직 규모는 어떻게 되었냐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65명이 7,200명을 갖다가 고위공직자, 조, 저 배우자, 존비석 직계좀비사고다할수 있냐? 과연 7,200명의 그거를 갖다 다할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검사가 하다가 거, 검찰에서 조사하면 그거 갖고 와 그러다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서 없앨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4 플러스 1으로 해서 그 공작 정치한 사람들. 여당 이중대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4 플러스 1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른미래당은 손학규고요. 정의당은 심상정. 그 다음에 그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그 다음에 대한신당은 박지원 의원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저, 전부 다그 손학규만 빼놓고 전부 다 호남 사람입니다 대부분 호남의 지역의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더불어민주당, 그, 그 호남, 거의 다, 그, 기본이 호남이고요. 바른미래당도 거의 호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자, 그러면 윤석화와권은희가 간의 차이점. 아,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음. 자,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20, 법조항 24조 2항에 보면 타수사견의 고위공자 범죄인지 단계에서부터 즉시 공수처에 통보된다. 이거 갖고 윤석열 총장이 경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지하자마자 어떻게 통보를 하냐 그럼 우리 수사 뭐 하냐. 우리는 바지적고리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그럼 정보기관이냐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사를 해서 국회의원을 될수 있다는 얘기죠. 요번에 이광재라든가 그다음에 그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도 어떻게 요 전북에서 국회의원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사무로 인해서 난리 났던 그 사람조차도, 김의검이도 어떻게 해요?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보은 인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에서 보면 대통령, 그 다음에 뭐예요? 업무보고나 이 사람들,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이런 것도 전부다할수 없다라고 금지하고 돼 있습니다. 법은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장관이 조국 그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요? 해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 공수처장, 어, 처장 위촉 임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이돼 있습니다. 자 야당에는요 어, 자유 한국당 보이는 게 아니라 바른 미래당, 그 다음에 민주자유 평야당 대한신당 정의당 이것도 야당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야당 추천 2명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어디까지가 야당이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심상정이가 하나 갈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유한국당이 하나 갈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6명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6명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은이 아니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당 추천 4명을 집어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공수처 검사 자격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은 뭐냐면 변호사 자격이 있고요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있는 사람으로 주,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이 돼야 된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쓱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검사 25명은 어떻게 해요? 5년 이상만 경력 있는 변호사 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자격 10년 유지를 갖다 어떻게 해요?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자격은 10년 있지만 조사를 갖다가 한 거예요. 왜요? 장롱면허에 있는 변호사도 5년만 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민변을 갖다 하려고 그는 겁니다. 우리법연구회 아니면 민변의 출신들 변호사들을 쓰기 위해서 5년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수사관 자격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그리고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5년으로 바뀌어버렸고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능력 없는 사람도 할수 있다고 라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자, 입법표 수의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세균 국회 의장이 서열 2위가 서열 국무총리 서열 5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그게 누가요? 대통령이 당신을 와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상권 분립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는 얘기죠. 거기에 뭐예요? 대통령 직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니까 기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수처장 공수처장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부리 권력을 갖고 있는 고시학위관입니다. 대신 뭐예요? 수사기관. 경찰과, 경찰과 검찰을 할수 있는 것. 판사. 경찰, 검사, 판사를 갖다 할수 있는 것이 다스릴 수 있는 것. 그 사람들 갖다가 옥제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공수처라는 얘기죠. 그게 어디예요? 대법원장, 장관은 빼놓고 할수 있지만,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공수처에서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법 내용을 보고 격려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대검이 문제 삼는 것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알고 난 24장 2호, 2절, 24장 2절에 대한 그거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내용이 되어 있지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암위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렇게 될 경우 24주 2항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경우 보세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비리, 유세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만약 비리 첩 벌같이 하다 보면 뭐요? 조국, 조국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검찰 중단시키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수처에 알려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과행 수사하거나 사건을 뭉겨버릴, 뭉개버려서부실 수사할 수 있다.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 모든 공직에 있는 자기 국회의원들, 자기와 정적들은 전부 다 적폐라는 걸 미명하에 다 어떻게 해요? 구석시키거나 수사해갖고 그 사람을 말살 시켜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양승태 대법원장 구석시켰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기준이 뭐냐면 적폐입니다. 조국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저 불구석시켜버릴 수 있는 내용들. 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구석 안 시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김경수. 드루킹은 다 구속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나와서 지금 경남도지사 짓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개천절 10월 3일에 광화문 집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자 정치는 사라지고 증오만 가득했던 모임이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무작위하게 평화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광원 목사는 어떻게 돼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하러 가야 된요 검사하러, 조사하러 받으러 가야 됩니다. 언론도 얘기하지 않고 신문도 얘기하지 않고 그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규준이안 맞으면 그것은 뭐예요? 적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법이 통과가 난 다음에 조국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눈물이 핑농을 정도로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수사권 조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어떻게 해요? 검, 경찰, 검찰이 각각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경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이 구속대에서 이 감방에 있는 경우, 내 구치소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수처법을 갖다가 통과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그 구치소에 있다라고 그런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대통령은 뭐라고 겠했습니까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어떻게 해요?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며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사람은 뭐얘기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조사했던 사람이 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을 갖다가 쳐다보이지도 않고 눈도 안 마시고 적폐라고 생각하고 공수처로 그 사람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했어요? 춤에 원내대표를 원내대표였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내 대표, 적 당대표였는데. 자,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관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정말 전 명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검사는요,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깡패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반의 염소입니다 러시아의 우아입니다 어느 마을에 염소 한 마리에 젖을 저 키워서 젖을 짜서 생활하는 이반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염소가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니 너희들한테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습니까 나에게 염소를 달라고 그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놀랍게도 이반의 염소를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염소를 죽여달라고요. 왜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내린다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말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손을 대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 이번 정부는 어떻게 해요? 학교 평준화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목고 외고 다 없애버린다고 얘기하죠. 그 평준화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조기위학의 평해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그 병폐, 국부 해외 유출, 그 다음에 평준화가 안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발이 무척 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있고 내가 좀 상향평가가 있다면 전부 터미유갈 수밖에 없어요. 조기위학 더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상향평준화가 된게 아니라 하향평준화 한다는 얘기 하향평준화하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게 문제란 얘기죠. 우리가 대의에 맞는다고 하더라도요. 그죠? 그것은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그 대의에 맞는다고 해도 그것이 부합되지 않다는 는 얘기죠. 그 출산 휴가를 장려 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생리 휴가를 의미화 했더니 의미화하고 출산 휴가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성 취업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왜 그럴까요? 그건 입안의 염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맞췄냐 이거죠. 정의의 칼로, 어떻게 해요? 정의의 칼로 모든 걸 갖다 하려고 생각하는 게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중수부가 없어서 그 검사장들이 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자기 기인.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속이는 걸로 해서 상대편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